예, 오늘 저도 법무부와의 강정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. 비공개 회의 시간 중에 당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비공개 회의 참석한 분들만 알기에는 좀 아까운 얘기 있어서 사전에 협의 없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나중에 뭐 힘내시든지 하면. 대표님께서 이제 수십 명간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법무부 관련된 민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만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국민의 삶과는 직접 또 연관이 없는 부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 법무부는 민법, 상법 주택임대차, 상가임대차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전 관련된 역할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하는 부처라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검찰계혁 등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면서 이번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개선을 위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는데도 힘을 써달라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런 모습을 신임 장관이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. 안 음. 오나도 되게 죠 <웃음> <웃음>